예술 시자가에 못받긴 우애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의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 이라는 이런 타이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2000년 전 확실한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약 2000년 전 오늘 아침에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러 유대인들의 손에 걸려서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사람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을 받을 때에 오늘 이 총독 빌라도는 자기의 참그 회의에 유대의 총독으로 온그잘못로말냐면 평생 우리 입에 그 이름이 오르내되를 가면서 예수를 식탁에 못 박게 한 빌라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학설의 책그 전화문도 보면은 빌라도는 오늘 예수를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서 그는 마지막 미쳐가지고 길 끌다듬성 허술를 하고 구걸을 찾아보며 소를 지르고 하다가 겉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설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아침에 정동이 심판으로 재판 관르는날쓸 때에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때 예수가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 소리가인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공격합니다. 그걸 갖다 말합니다. 그런데 한 마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 대답 오직 빌라도가 물었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때네 말이 옳도다. 우리 여기서 하나 배워봅시다. 우리는 신한창을 하면서 얼마나 변명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말을 한마디도 못 참았습니까? 얼마나 서운한 말 가지고 내가 믿겠습니까? 시험 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직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때네 말이 어떠다. 내가 유대인의 왕 같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는 한마디 없이 할때 그것을 총독 빌라도가 이상의 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웬만한 사람부터는 그래도 아니다. 무슨 변명이 있다. 할 텐데 아무 반대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장롱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 그것도 신앙생 하신 분들 배워야 할 모습이 이게 아닌가 하는 소리가 니다 조금만 서운한 소리 하면 그걸 못 참아가지고 사람들 오늘 그 얼굴 십자가에 못 박을 못 박을 식들 예수님으로 충원합니다. 음. 예수님을 거래 보세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게어요 벼락치는 소리로 끝이 없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 네 말이 옳더라왜 천도미 그자체를 이상해졌는데? 그리고 천도미 다시 말하면 또 이십칠 장에 이십칠 장에 손을 많이 내립니다. 어? 이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려 하는 것을 알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그 부인 총독의 부인이 남편에게 기별 했어요. 여보여보 오늘 그 체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여하지 마시라. 내가 어젯밤에그 사람을 위해서 엄청 내가 애었다그 사람에 관여하지 마라. 했지만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그날의 재판을 받아야 재판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민심이 요란해질까봐 어쨌든 간에 죄가 없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람을 고의적으로 넘겨주고 또 성경에 가로들했습니다 그러나 민심이 요란한 것도 태 가지고 자기가 손을 써도 예수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 제의를 겁니다 명절이면 은 유대인의 극명제라면 반드시 그 나라의 죄인 하나를 놔주는 유래가 있는데, 한번, 그때에, 이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유래를 따라가지고, 바라바라는 사, 살인자를 놔주, 살인 감독자를 놔주려 아니면은, 너희가 말하는 이 예수를 놔주랴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할 때,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상대가 되는, 살인 강도는 나 죽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하찮은 사람을 죽인 강도 살인 강도자하고 저을에 올려놨는데도 예수님이 나고 되고 살인 강도는 세상에 풀려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것고 우리가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한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 나오늘 예수님은 억울하다는말 한마디 하지 않냐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네, 대제사장들과 네 장로들이 우리를 거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을 면하자하게 하였더니 총독 대답하여 말하되 불충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가르해 바라바로 소리다, 바라바로 소이다 바라바로 소리다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데. 이미 천도의 힘으로도 예수를 낳아주고 싶었지만 낳아줄 수 없다고 하 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제하니로 너희가 담아라. 나는 이 사람을 죄 없다지만 너네들이 내가 너희들이 원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늘끼주지만이 피해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고는 손을 씻고 돌아서고 그때부터. 바라봐가는 사람을 훈련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 중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서울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한 가지 배웁시다. 억울하시니까 억울한 소리 들었습니까? 이겨냅시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말 없이 그들이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예? 성경이 음? 정말로 14절을 가보면 은 27장 14절을 가보면 은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종독이 심히 기위 여기시더라. 지구 앞에서 변명 한 말이 하지 않고 묵묵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람들이 또 한주일만 지나가면은 누가 나한테 서운한 말 했다고 누가 나한테 어? 듣기시간만 했다고 얼굴 새파락해가지고 달리오는 어리석은 성도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이사야 53장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는 시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해요. 그는 질고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징리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리고 그가 질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이 우리의 병을 날 때. 오늘 이 사건이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고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의 척축 소리, 이 날의 척축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나는 우리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내리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면 정말로 우리가 응?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 행하여 그 각각 제 길로 갔거나 여기서는 우리의 무리를 제약을 그들에게 담당시킬수있다 그가 번용을 당하여 괴로운 데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리석은 양과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다 그가 번용을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와 땅에서 떨어짐을 마땅히 흥불받은 내 백성의 흥불을 인하이라 하였으며 누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오늘 채찍질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했다고 믿었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의 고통이 없었다면 라 우리에게는 자유도 없고 우리는 아직도 죄악이 묶여서 우리는 사망의 이그로 거듭한 다녀을수 밖에 없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35세 체이가예수님 십자가의 목박을 위에그 옷을 제비 뽑아 놓고 거기 앉아 시키더라. 그 어머니에는 명패가 아니라 제패가제패가 달렸는데 그제패의 이름은 유대인의 왕이야. 유대인들은 저, 저, 그저 재패처럼 뛰어달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비록 사람이 쓰고 사람이 붙이는 거지만 그의 이름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막연히 신한 사람들, 난 이걸 볼 때마다 이 탱자람도 말이요. 탱자람도 예수님 십자가의 가을 이걸로 만들었었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탱자고 하시니까 굉장히 아프신다, 이러면 이거. 이걸 엮가지고 머리에 씌우시고 조금만 잡았다, 해도 십자가 머리가 되면 굶칠해가고 피가 흐르시고 어? 사람들은 채찍질했지요 사람들은 갈달 꺼가지고 머리를 쳤지요. 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성니들 아픔이 없는 신앙 생활. 아픔이 없는 기도 생활. 아픔이 없는 애절함은 어쩌면 하나님에게 상달되지못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병들었습니까? 신월 한패 남은 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신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재수까지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 축께서 채찍 맞는 우리의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혔는데 그 못박힌 거기에서 그들이 앉아서 예수를지키네 그 예수를 지킨다고 예수님께서 모진을 하더나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리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가 선 제퇴를 붙더라 근데 예수와 함께 강도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더라. 그때 그 우리들이 예수님 손에 못을 박았고 정말 우편감도 좌편감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다른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되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사형을 받는데도 곧 마지막 순간에 주여 오늘 내 영혼이 당신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간구해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는 순간까지도 똑같은 죄인 취급하고 예수와 예수가 자기하고 똑같은 죄인인 줄 알고 그치 야유하고 이랬던 강도가 있었습니다사랑하셨습님들 우리 오늘저녁에모인 우리 동회성도님들 정말, 로한 s 예수님을 다시 한번 a v 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the s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e y o u n 리냐 마사 i 다니 o t b e 나 a u s e of tomorrow,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e v e r 다 day, e v e r 내 어머니를 잘 모셔라. 효대의도를 가르치지요. 네?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곱마디를 굽보굽보하시면서 굽복,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고통을 이시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었을 건지, 참, 김병권군단도수도원교회 다닐 때, 금식해나 했을 건데 꼭무선이 있으면 수복음 교회들은 옛날에 3일 금식을 꼭 했습니다. 저도 수복음 목사였기 때문에 참 금식을 잘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면 배가 먼저 고파요. 옛한기도이 힘들어요. 그 다른 때는 뭐가 하아가나서 밥안 먹을 수도 있고 바빠서 밥안 먹을 수도 있는데 금식 한다고 생각하고 한끼 굶으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요. 뭐 목사라는 이름도, 명예도, 박사도, 총회장도 다 없어 아무 재물이 없는요 여러분 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펄펄 끓는 지옥을 향해서 견수밖에 없었던 그 나를 살려 지옥 옆에만 한번 가보세요. 예수가 얼마나 고마워. 지옥 옆에만 아가서 구경 한번해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아 뺀길 빼빼라고 진짜 예수 있다가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아이고 저 사람 저 꿈에라도 좀 지옥 좀 틀고 와서 좀어좀 어? 조금 고생 좀 시키다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지옥 환경의 지옥 지원. 여러분 지옥은 여러 진로 여러분들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려났을 때 어떤 주님인가 감사해 주님. 그래서 오늘도 사실 좀 힘든 일이했 됐어요. 힘든 일을 했는데 어제 이제 일부러 어제까지 기도 끝나면서 오늘 어? 공항에 나갔어요 공항에 어? 어떤 성도가 하나 들어오는데 영주권 없이 한국을 나갔어. 영주권 없이 한국을 나가지고 이게 오다가 잡혀가지고 또 무슨 일이어날까 그냥 어제부터 기도야 기도하 하는 이거 나중에이좀 이기잖아 뭐 좋은 게 저건 잘 들어오게 어? 불법이 아닙니까 영주권 잊어버리고 신청하고 신청해 그것만 가지고 나가서 급하니까 그 이게 들어올 때 잡힌다 어떤 사람은 그냥 어 와도 된다 나갈 때또더 문제가 있어가지고 편사되고 사람만 듣지 말고 변호사한테 가서 담당 당신 변호사한테 가서 우리가 변호사가 나가면 라 나가고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 사람들 맞더 듣지 말라 우린 사람들 말 듣다가 큰일나요 우리 신앙생활도 사람들 말 듣다가 큰일납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프면 의사한테 가세요 그리고 병들이면하늘님 앞에 나오세요 예? 그럼 하나님하고 의사하고 똑같으나 예 하나님이 절대 성경에 병원에 가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의원에게도 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여러분 병원에 왔을 때 하나님은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줍니다 좋은 좋은 간호를 만나게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일곱마에 한데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또눈아 말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사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네. 예,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반드시 우리 말해야 돼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는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를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래서, 목마르다는 말씀하시고, 정말로 채울을 맞이하시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홍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배님들, 오늘 그 무리의 제패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간도도 너무 복췄습니다. <웃음> 십자가 못받습니다 지나가던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하고 사월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야기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석유가 떨고 서으어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럼 내로 와봐라. 만약에 예수님이 찾지 못하고 화나신다고 야유가 싫어서 그냥 십장에서 내려오신 사람은 우리의 구원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루게 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들 아는다고, 여러분들 힘들다고, 차기 싫어가지고, 모든 것을 팽개치면은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봤습니다. 적응년 목표를 30년이 넘습니다 참는 것도 배웁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될수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절대 예수님이 될수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하세요 너희는 내가 지는 십자가는 칠수 없다 우리의 오늘 삶 속에서 그무은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이 말안들을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또얼굴을 붉힐 때 얼마나 하하시고 얼마나 평계치고 싶고 얼마나, 얼마나 두들 부수고 싶고 그때 예습성이 나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그 화를 못 참아주고 그냥 사람을 죽해가지고 형사고 받아가지고 우리 교인들 고생 많이 했죠 응? 재판소에 내가 몇분 같는지 몰라요. 그게 목사 1,2년 된 경우 목사 10년, 20년이 되고 난다면서 거짓을 했으니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나 같은 인간도 변화시켜서 쓰시는 주님, 바로 오늘 십자가에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셨더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지길 예수이름으로축원합니다 우리는 변덕이 많아. 우리는 제제 갈길을 죄가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참아 주셨습니다. 오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참읍시다. 아멘. 기다려 주시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 한번만 참읍시다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 평안이 깃들 줄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니가 응? 어? 유대인의 원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때내 말이 옳도다 이말로 해아무도안것서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목사들이 만나 또이말을꼭 하고 싶습니다 뭐가 그렇게 변명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좀 벙어리가 되십시다. 마태음 27장 좀 예수님이 마지막 총독 같은 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서기관날 말, 내말대 했습니까? 바리신대에게 말대글 했습니까? 어? 얼마든지 예수님 별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고, 어, 변론으로 모든 것을 다 지우고, 풀어내 제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앉을 수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변사여, 누가 예수님의 말을 능력을 따라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때를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여,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 않을까? 어? 이 자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원했던 예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간절하 부르짖었던 예수님,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님 앞에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내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이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을 정하시면 행하시 하나님, 그정 뜻을 정하시면은 거기로. 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고싶은 내가 하고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들 얼마나 큰그 고난의 길이었습니까 네? 머리에 가신 영광을 쓰시고 정말 굵은 찬자 피한 마음을 남기없이다 그렸던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사랑하는 자야, 네가 무엇을 잘못해도 나는 너를 용서해줄 능력이 있다, 시간이 있다, 늦지 않았다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한번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이전 얘기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